아 근데 잠깐만, 플레임님 혹시 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... 서른다섯이요. 어? 아 어? 진짜요? 네? 왜요? 어? 완, 완전 늙은이잖아? 뭔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... 전혀 아,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진짜 에이. 진짜로... 그래가지고 네. 연락이 온 거예요? 지금 공파한테? 둘이 네. 얘기 나누다가? 응. 내가 유부남 얘기 빼고..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난 악녀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왜죠? 왜죠? 아싸들을 잘 챙겨주시네요 저는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실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근데 플레이지잘 어. 들어보시면은 애초에 예은씨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저였고요 맞지 그리고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통화를 걸어준것도 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악녀가 인싸가 아닙니다 저 새끼도 요즘 아싸 그 자체예요 아니 나랑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가 연결해준 거 아니었어? 아 대충은 맞아 그럼 맞지? 그럼 공파가 인싸인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인싸인 거 아니에요? 뭔가 느낌이 이상한 뭐 말이 그러니까. 이상한데? 아내 기준으로는 둘다 인싸야 난 하사고. 어, 근데 저는 오히려 플레이밍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너무 인싸셔서 못 친해진 건데? 아니 플레이 친한 사람이 플레이밍 친한 사람이 진짜 많아. 응 음, 뭐죠? 플레임은 친한 플레... 사람 풀동부 1, 풀동부 2, 풀동부 3다지 원이잖아! 친구? 와이. 맘마매야아 근데 잠깐만 플레임님 혹시 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어? 35이요 어? 진짜요? 네 어, 왜요? 어 완, 완전 늙은이잖아 뭔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웃는데야 그만 웃어! <웃음> 어? 저도 서른이에요 아개 늙었네 같은 서른끼리 그러지 맙시다 아 근데 다섯 살 다섯 살 차이는 좀 그럼 좀 후반을 만져봐요 수... 음, 괜찮아 약간... 내 와이프는 스물아홉이거든 와! 와, 도둑 <놀라> <새끼>. 오, <놀라> 그냥 아니, 형, 이 정도면 내가 이겼다. 아니 형이 정도면 형이 여섯 살때 유치원 다닐 때 영화로 훔친 거 아니야? 와 진짜 와. 와. 왜 아, 그걸 그렇게 진짜. 비교하지? 그냥 건데. 범죄죠. <웃음> 내가 봤을 때 아내분이 진짜 착한가 보다. 그건 <놀라> 그죠. 맞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듯. <웃음> 이 이거 그 약간 그거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을한테 결혼 좋아요라고 얘기하면은 옆에 아내가 있어서 말못 한다 말가 이런 식으로 되답하는데 <웃음> 플레임 님은 약간 그런 거 없네요. 되게 그못바꾸네 약간 그러니까. 도둑놈이라서 그런가? 어. 역시 <웃음> 도둑놈이라 가지고 진짜 양심을 그냥 아 친구 바라버렸어. 같은 사이 추우 어? 같은 사이야? 어? 친구 친구 같은 사이요. 아, <웃음> 친구 <웃음> 근데 잠시만, 6살 차이 난다고? 아 근데 친구 같은 사이? 그럼 예은이랑 플레이밍 형도 둘이 친구네 야! 어, 어 반갑다 아, 친구처럼 지내자 그래 아 근데 나공파은는 나이가 몇인지 기억이 안 나네? 쟤 족밥이지 나나 28, 28 음... 96년생 그렇구만 아니 근데 저저저 저, 저, 거기 거시기 뭐야 저 빨간머리 두 분이서 왜 지금까지 접전이 한 번도 없으셨대 뭐 게임도 많이 하면서 둘다아나 나는 많이 봤어 저는 솔직히 양경씨가 저 위에 계신 분이라고 좀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예? 조용한 예? 플레임님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? 아니 뭐? 왜죠? 그, 그니까요 아니 플레임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종 지금 스트리머 탑3에 조금. 뭔 소리야? 그래요. 왜 이렇게 뛰어져? 또또시 <웃음> 네. 이제 자리 잡고 계신 분인데 그럼, 그럼, 그럼. 저, 전 지금 이제 거예요.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복구 불가입니다 어? 어 그말제 앞에서 아, 예은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아, 저 아. 왜요?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아 아, 아, 아, 아. 아, 아, 진짜 나락이라서 진짜 아. 나락라서 아. <웃음> 네 맞아요 그래서. 아 진짜 복구 불가능이라서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했어 애들아 나 진짜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하면 <웃음> 아저 맨날 나랑 통화만 하면 오빠 <웃음> 나 이제 끝난 거 같아 <웃음> 진짜 못다니까 그게 진짜 나락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못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진짜 아닌데 와 <웃음> 이거 어? 두번 죽이네. 아두번 죽였다. <웃음> 두번 죽였다 진짜. 아 진짜, 진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? 악녀 씨? 아막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엄청 이제 많이 죽었죠. 한 약간 반 이상은 오. 덜어냈다. <웃음> 악녀 씨 저랑 한방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끌어올리죠 다시. 어? 그의 손길. 어? 어? 잡는다. 바로 어? 잡는다. <웃음> 그의 손길. 야 내가 이래서 너한테 질퍽이 저부서사가준 거야 내가 너한테. 어? 아 프사가 너무... 질퍽이야. <웃음> 저거 내가 만들어도더 빨간색 입혀가지고. <목소리> 아 진짜? 엄청 질척거리거든요. 어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나 INFP. 어? 어? 어? 아 인피어? 인피어시구나. 예 이온도 인프피 아니야? 엔피지 나는. 아 엔피. 응. 음. 음. 뭐야 둘이 완전 그거는 똑같네 거의. 그렇지 어. 뭐 거의. 너는 TG? 사이코패스 새끼. 나나 ESTJ. 와 진짜 완전 달라. <웃음> 진 진짜 완전 달라. 나 이거 어, 완전 정반대야. 그러네. 오. 오. 그렇구만. 아니 너 뭐? 너 뭐? 너 뭐? 니가 말해 뭐 개XX야 <웃음> 내가 뭐 양보를 해줘야 개XX야 내가 말해 <웃음> 와 멘트 양보를 이렇게 멋지게 하네 와 우리 아까 침대를 시계라서 아 맞아 맨날 공포야 난 망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욕기한 80%? 20%가 위로임 <웃음> 응, <맞아>.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아 근데 비싼 말좀 하지마 이렇게 겹치지야 <웃음> <겨울 수 있잖아. 웃음> 우야 아 저희 말부터 넣을까요? 말 그래. 좋을때는 아이엠그라운드 말한게 없지 나부터 할까? 아 구려! 아, 아 미쳤나봐 아, 진짜 아, 분위기 거싼하게 네. 만들고 있어 왜 이렇게 그 센스가 없어 와. 사람이 야아 진짜 찌질이 아, 그냥 비... 아니 혀! 근데... 어? 어? 아 어? 말할때 멘트 좀겹지마 ㅅ <웃음> <웃음> 아, ㅅ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아 여기 토크 맵다 와아 형이라고 해도 할게요 제가 결혼하신 분들한테 형이라고 불러가고 그래요 편하게 얘기해요 그래 응, 응 좋다 어, 오빠라고 부르는 어, 거 보다 오빠라고 했어 봐 오빠 뭐야 <웃음> <웃음> 말투 뭐야 <웃음> 플레임 오빠 <웃음> 플레임 오빠 <웃음> 오빠 <웃음> 아, 근데 우은데 약간 플레임이랑 생각보다 조용하다 아 혼자 게임할 때 멘트 되게 많이 했던데 그건 게임이니까요 <웃음> 아 갑자기 근데 다시 존댓말 하지? 어 아 그래 말로? 왜 그래? 음 응. 다른 사람이랑 할 때는 엄청 잘 하던데? 아 내가 내가 컨텐츠 찍을 때는 말을 응.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진짜 대면을 응. 응. 하면은 좀 낯을 많이 가려. 아 응, 진짜. 그래서 악령아 지금 왜 사운드 비냐고 전다 눈치 주는 거임. 아 그런 거야? <웃음> 그래, 아니야 씨. 아니야. <웃음> 야,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?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아니 야 진짜 좀박쳐말아 좀. 박쳐... <웃음> 진짜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나 악녀 캐릭 진짜 좋아해. 엄청 디자인도 잘 됐잖아. 캐릭 성직. 둘이 둘이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? 빨간 머리다가 뭐. 아, 덜, 아, 나, 야 뭐, 머리카락만 닮았어. 어, 머리카락만 머리 닮았어. 어. 어, 빨간 어, 머리밖에 머리 없네. 얘기하면서 나도 상상했거든 캐릭도 두 개. 그냥 빨간 아. 머리밖에 없네. 어, 어. <웃음> 맞아. 심지어 악녀는 하얀 머리가 이렇게 세로로 하나 더 있잖아. 맞아. 코인 늙어서 흰 머리 생긴 거. 브릿지. 어, 어. <웃음> 아, 브릿지라고 아직까지. 야 늙는다는 말. 앞에서 하지 마. 너 진짜 이거 진짜 내근 사람 앞에서 그런 거너 그러면 안 돼. 야, 네가 어? 제일 나쁜 새끼. <웃음> <하지 마>. <웃음> <웃음> 야, 너왜 <내> 이래? <얘기> <웃음> 아 근데 야, 나도 나도 포스너 컬러가 빨간색이라 가지고 이거 빨간색만 세 명이 돼. 아, 그러넌 검정색도 가능하지 않아? 맞아. 어, 검 검빨인데 어... 빨간색이 포인트지. 음. 이제 좀 약간, 약간 빨간색만 너무, 하는... 너무 쓰면은 유치하고 좀 약간 좀 센스도 어? 없고 뭔가 밑쪽으로 다가좀 어? 어? 너무 뽕짝 느낌 나 가지고 난 약간 어? 어? 검정색이랑 어? 어? 빨간색으로 약간 라이트한 포인트를 약간 넣어 줬다. 아, 미안한데 우리는 밝은 <웃음> 빨강이고 너는 드론 <웃음> 빨강이야. <빨간색이라 웃음> <빨간색이라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은 음. 악녀는 무슨 게임 좋아해? 난 스팀 게임 다 좋아해. 아까 그러니까 나 공포 게임 되게 좋아해. 아, 어, 맞아. 공포 게임 오. 되게 좋아해.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나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같이 청소해도 돼? 아, 그럼. 야, 공파야. 너도 하자. 너도 해야지. 그럼, 형. 어? 예은이랑 하고 싶은 거다 알아. 나 불쌍해서 불러준 척 하지 마. 어? 그래도 돼. 아닌데. <웃음> 음. 왜? 예은이 누나한테 계속 물어보다 갑자기 마지막에 공파야 너도 하자! 이거 뭐야? <웃음> 아 <아니>, 근데 공파는 <웃음>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친해져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 너무 급격하게 빨리 친해져가지고 나는 진짜 첫날에 아니면 이거 못해 어색한 사이 음... 그렇구만 둘이 실제로도 만난 거야? 아 그치? 올해 는둘음 응, 자주 봤지 둘이 어디 사는지 또 공개했어? 응. 나 인천 난 캐나다 난 대전 아. 아. <웃음> 왜 이렇게 멀어?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요 캐나다가 더 멀지 않아요? 그거 <웃음> 아, 왜? 아차차! 아, 아, 아차차! 아,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한국 국적은 없는 거야? 공판은 아예? 아니야 한국 국적이야 난.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족보가 왜 이렇게 꼬였어? 아니야 그냥 애초에 한국인인데 그냥 캐나다에 평생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아... 어... 유학을 간 거야? 아니, 그냥 연기처럼 이민을, 이민을, 이민을 간 거야, 지 아, 이민 음.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음. 때그 한국 사람,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야 한국에서 초등학교 3년 학 때까지 밖에 안 다니고 캐나다 왔어 그럼 캐나다에 음, 너 친구들이 많아? 쟤 친구 없어 어?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친구 없는 어, 사람한테 어, 아. 미안 아, 나 <웃음> 그런 지몰랐는 친구 없나 캐나다 친구 없는 거 콤플렉스인데 미안, 미안, 미안 지 <웃음> 지랄해 <진단해. 웃음> 형 쟤랑 친해지게 좀 부회중이지 않아? 발가락 <웃음> <웃음> <아니, 밝아서> 좋아 <웃음> 어. 아.. 유. 방송 안할때 뭐해? 게임 뭐 하는데 평소에 게임 나롤 음. 어? 롤 해? 형 어. 롤티어가 어디야? 나 이제 실버 1오 괜찮.. 응? 요거 요즘 실버 1.. 야 서른 다섯인데 실버 1이면 대단한 거야 이지아 그런가? 아나 아, 음. 원래 골드 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배치만 망했을 뿐이야 다시 올라왔어 실버 4에서 형 태, 최대 티어가 어디야 인생? 골드 2요 <웃음> <웃음> 아 짜증나네 진짜. 너네는 팀 어딘들? 나 플레이. 얘 다이야. 나 다이야. <웃음> 죄송합니다. 좀 조용히 있을게. 난 <웃음> 너도 다야 찍고 그만두. 아니야 아니, 근데 나 그래.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팀운이 안 좋아서 그래. 못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. <웃음> <웃음> 라인이 어디 라인 요즘은 그냥 계속 서폿만 하고 있는데 아 진짜? 에? 어? 잘 됐다 어? 서포스 실버 유저요? 아 <웃음> 어, 근데 서포스로 실버 가기 되게 어려운데 아, 서포스로 아, 실버 가는 게 어려워?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박스네. 아 근데 예훈이랑 원딜이야. 형. 나 원딜이야. 오, 잘됐다. 그래? 내가 열심히 서포팅 해줄게. 그러니까 같이 할때 친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아, 아 지금 안 하고 싶었어. 아, 지금, 아 근데 지금 하자고? 그러니까, 아. 그러 그러니까 룰을 지금 하자고. 하자니까 아니었어? <웃음> 하자니까 아니었어. 아 지금 하자얘기였어 아, 지금 하자고 했잖아 방금. 어. 아 그렇게는 안돼 아 진짜로 지금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음. 여러분 그러면은 일정을 좀 바꿔서 오늘은 악녀랑 공파랑 같이 5인큐 롤을 아, 하는 걸로 일... 아 원래 일정이 있었어? 아덜렁다카 하려고 했거든 음.